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왕입니다. 슬로우왕이 여러분들의 골프 스윙을 MRI처럼 슬로우하게 만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멤버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하프다운에서부터 임팩트까지 진행이 됐죠. 오늘은 임팩트에서 팔로우스루까지 진행이 됩니다. 뭐 릴리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릴리스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우리가 딱펴 있는 걸 접었으니까 딱 펴는 동작인데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임팩트 순간에 왼팔이 다 펴지냐? 아니면 릴리스 구간에서 다 펴지냐인데 정답은 임팩트 순간에는 오른팔은 구어져 있고 임팩 공이 맞고 나서 펴질 때이 앞쪽에서 팔이 펴지는 것이 맞다. 이게 그냥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위, 지난 시간에 다운스윙을 할때 팔꿈치가 밑으로 붙는 거 하체는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때리려는 동작보다 몸이 돌다 보니까 맞는 거 이렇게 왔죠. 그러다 임팩트 때는 이 구간까지 오는데 이때 왼 무릎이,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릴리스하고 연관돼서 왼 무릎이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이건 일반적인 유연성이다. 그런데 대부분 선수들이 막,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이 펴는 동작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사족 같은 동작이에요. 사족이에요. 안 해야 되는 동작. 그래서 이 왼무릎이 펴지는 원리는 이만큼 밖에 안돈 분들은 그대로 이 구부러져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정말 상체와 하체를 분리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분들은 더 이상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왼무릎이 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무릎에, 왼무릎을 무릎 임팩트 순간에 펴는 걸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랬죠 실제로 왼무릎은 여기에서 임팩트 후에 여기에서 그 공만 때리는 게 아니라 계속 하체는 돌죠. 하체는 계속 돕니다. 하체는 돌고 더 이상 돌수 없는 순간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순간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뭐 정말 사람에 따라서 유연성이 좋은 선수는 여기서 빡피면서칠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하고 해당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체에 대한 그 느낌을 보면 스윙을 가서 계속 하체는 이제 회전에 대한 느낌으로 가고 거의 요 위치가 거의 임팩트 순간이 돼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렇 가공 맞은 상태에서 쭉 뻗는 순간일 때가 양팔이 펴지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임팩트를 갖다가 펴야 되는 순간이라고 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팩트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스페셜 팁을 하나 드리면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임팩트 순간이 어, 쭉 타는 느낌이 아니라 나의 임팩트는 여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 나의 임팩트다. 그래서 가상의 공이 거기 있다. 그걸 때리러 간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 진짜 엄청난 파괴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 뭐, 들어, 뻗어라고 할 때, 공에서 뻗는 게 아니라, 이 앞쪽에다가 빡 뻗으면, 이 공은 지나가다 맞고요. 공이 어떻게 만나 보세요. 자, 보십시오. 스윙을 할때큰 스윙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떨구고, 쫙,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공을 때린다고 생각을 한게 아니라 이쪽에서 그냥 펼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스윙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여기가 펴 있는 동작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는 어깨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앞쪽으로 펴지는 위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가 엄청나게 거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로우왕 때에서 하고 쭉 가서 그 나중에 왼무릎과 양팔이 펴지는 순간 딱이 위치가 실제로 뭐 눈에 보이는 임팩트 위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임팩트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파워풀한 스윙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이 공은 좀 약간 무시하더라도 여기에서 이쪽에다가 힘을 더 쓰면 훨씬 더 방향성도 좋고요 왜냐면 여기서 때리는 게 아니라 이쪽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도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슬로우 모션 들어갑니다 자 백스윙 갔어요 백스윙까지 자 백스윙부터 갑니다 화면 측면에서요. 이 위치까지가 이 릴리스까지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슬로우 모션을 뭐 일반 스윙을 갖다 슬로우로 돌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구간 구간 구간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서 이해를 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겁니다 아셨죠 오늘 임팩트의 순간 그리고 실질적인 임팩트는 어디다 어디 릴리스 쫙 펴지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해 을 보십시오 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거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겠네요 그 릴리스에서부터 피니시까지 들어가는 그 동작하면서 이 드라이버 컨벤셔널 스윙 어, 슬로우 왕 시리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오케이 스윙골프 아카데미 슬로우 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